이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럭키 블럭 안에서 나오는 무기로 멤버들과 서바이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럭키 블럭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뭐지? 우룩 브룩, 브룩, 브룩. 김여, 브룩, 브룩, 브룩. 김이 어딨어? 전투해 볼까? <웃음> 어, 저거 뭐야? 파란 하늘 을벌이 날아갈래요. 어디가? 김미김미 이거나 봐라! 이거, 이거나 봐라! 와, 뭐야? 비행선 뭐야? 아, 여미나여미나 어. 사하산생존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단다. 너 무기가 그게 다야? 어. 집중인데 <목소리> 아. 아니 이거 왜안써줘 내가 <웃음> <웃음> 지팡이가 거야? 이겼다. 할아버지 지팡이가 은연맨의 아령을 이겼다. 할아버지팡이 지 뭐야? 굉장히 약한구만. 이거 어떻게 쓰는 거? 요래도 못하는데. 뭐저 이상한 창 나왔는데 안써줘요 그래 그럼 죽어야지. <웃음>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오드레스범버 <웃음> 이거 <이게> 뭐야? 아 <웃음> 죽었다. 왜안 써요 <웃음> 진짜? 요르르 뒤에 있는 거 발견 요로르 요로르 <웃음> 뭐야 왜 죽어? <웃음> 죽었어 단미다 어, 단미호 담미어 붙 디노스 본보! <웃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특수능력은 Q를 누르면 발동해 디럭스 범범! 다 죽어라. 와 뭐야, 저리가! 다 죽어라. 어, 리아도 똑같은 거 들고 있네? 어, 리아도 똑같은 거 들고 있네? 디럭스 범범! 우 피해! <웃음> 어? 와, 엄청 좋아. 헤이! <웃음> 자! 너 죽었다. 디럭스 범범! 와피해기 해! 강구해라 이겨봐 너! 라아무 같은 녀석들. 멀리 가운데 키보 갖지 가운데 큐브를 먹다니 강우해라! 쉿! 어유 새 뭐지? 따따따 아, 르르 뭐야? 강우해라! 아! 르왜 이렇게 느려? 그걸로 되겠어? 공격은 되냐? 공가안 된다고.. 어디러 끼냈김아다 h 어라으키 개노 어이 gy 아구미는 바보야 혜미는 바보 멍청이 멍청이 왜 댕댕이 왜 보라돌이 됐어 뭔데 저거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야저 뭐야 이게 바로 언어폭력이야 멍청아어어 <웃음> 이 귀엽다. 어떻게 할지. 삭제. 삭제 시켜줄게. 막 도발해. 푸후 샥샥. 피바라 먹어봐요. 유후 잡혀. 푸후뭐 맞추겠지? 오, 샥샥샥샥. 애들탄 왜케 좋아? <웃음> 아, 요로로 좋은 거 받았네. 와, 이거 뭔가 좋아 보이나? 어우, 엄청 좋아보이네. 이거 스킬 어떻게 써요? Q. 어, Q. 없는 것도 있어? 그 대신 없는 것도 있다. 있는 것 같은데? Q?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응, 안 되죠? 앙. 아무것도 못하죠? 나랑 싸울 사람 없나? 어, 일로와, 일로와. 자, 간다. 뚝배기. 어, 뭐야? 할퀴기할퀴기할퀴기 뚝배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700원 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는거 맞지? 1 7 0 0로아 우와! 뭐야, 진짜 산네? 뭐야 좋습니다 한번 풀어볼까 우와! 뭐야! 야 이거.. 미쳤는데? 우와! 그걸 여러 개깔수 있어 우와! 나저물산 뭐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우와! 이거 뭐야? 그... 1번 왼쪽 거 누르면은 다른 인벤토리도 열려? 아.. 이거.. 자, 이거 한번 가져와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 뭐 이게 무기가 많아? 정리 정리 여맨아 어딨어? 아악! 루루님 죄송하지만 가운데 있는 키보는제겁니다여맨나등글거줄게 어. 어딨어? 음 알았어. 여맨나 <웃음> 내가 애완새 삐삐. 소개해줄게. 삐삐야 인사해. 어 삐삐네. 삐삐야 안녕. 삐삐가 공격을 아, 삐삐가, 하는데? 삐삐가 좀사납네 여기서 봐봐. 어우, 우리 새는 안 물어요. 물는데? 아, 안물어야. 저거 봐요. 여민이도 소울을... 대화를 해 보고 싶대. 어 아, 얘 삐삐 안 주고 불사 준가 봐. 아! 응? 야, 나는 민잡다 아. 어, 요루. 야, 요루를 뭘뭘 뭐, 뭐 던지는 거야, 이거? 야! 요루. 야, 요루랑 1대1 한번 뜰게. 덤벼. 야! 뭐야? 너 샤프닌 던지냐? 샤프신? 야! 이리로 와. 필새끼 이리로 와. 필새끼넌 죽었다. 퍽! <웃음> 와아! 와아! 사기오 일단 2P 여해나 그거 인사여네아 미안! 넌날못 죽여! 어, 야, 야 얘들아 나, 나 독수리 생겼어와 독수리 완전 귀엽다! 플랑 그... 플랑크톤이랑 인사해! 플랑크톤 죽었어! 아니 근데 야 독수리가 지멋대로... 아예 지멋... 아니 지멋대로야! 아! 어떡해 이거! <웃음> 아! 옆에 엄청 떨어졌다. 이럴 수가 있나? 어, 잠깐만. 아니, 저기 가 있어. 아니, 얘가 지멋대로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 나안 타고 싶어. 나안 탈래. 안 타고 싶어? 으, 폭격이다. 죽거라 어. 왜야? 이겨 오케이 우리 1대1대1 하자 마지막 생존자가 이기는 걸로 중앙으로 와 막판 스퍼트다 좋아 무기를 확인해야겠어 음자 이제 목숨 하나야 죽으면 탈락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요로르 근데 못 맞추겠어 어, 뭐야 애들 다 넌 죽었다. 유민이 왜 몸이 보라색이야? 으 어! 쓰! 붕어란! 붕어란! 씨! 내게 힘을! 야, 이 뭐야? 야, 이 뭐야? 아! 오! 뭐야 저기? 난 끝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그래. 신났다고 죽는데 바로? <웃음>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지진 뭐야 지진 뭐야 어? 내려와 얘들아 이 녀석이 갑자기 내려와서 공격하려고 죽어라아아나아 아! 죽어라! 아, 여맨아, 아 여맨이 사기 아이템 갖고 왔어! 얼어붙어라! 야! 어? 어? 어? 어! 어렵다! 헤헤 <웃음> 넌그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지 야야야 <웃음> 여맨이 그대로 둬 어? 뭘, 어, 그, 어? 뭘 그대로 둬 뭘 여매리 그래도 녀내 멋진 연주를 <웃음> 들려줄 <웃음> 시간이니까 알았어. <웃음> 나 피아노 뽑았어. 어? 오? 오해봐. 쿨타임 있나 보다. 좀 기다려야 돼. 뭔데? 공격할 수 있는 건 맞아? 오오 피아노 터. 우와 불타 얘, 얘들아 연주가 어때? 와. 불타는 연주.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뒤를 봐. 위위 어? 뒤를 봐. 오와 <웃음> 피아노 타 피아노 맷터. 이거인데요, 오, <목소리> 리아가 날라가! 아 어! <웃음> 아 와! 죽었어 어... 내 근처에 오도 공격이 되는 건가? 음, 수고! 어. 하지만, 연유는 계속 되는 걸? 자, <웃음> 아, 어쨌든, 리아버 뭐, 이제 없지? 수고했어? 아이스크림 먹을래? 뭔데? 그거? 아이스크림 어 죽어 <웃음> 죽어라 너는 근저히 오면다 죽는 거였어 이 불에 가까이 와도 죽는 거였어 자 아, 어쨌든 오늘 뭐 나를 이길 자는 없는 거 같군 있어? 댕댕이 뭐야 그거 왜 굴러다녀 <웃음> 난다요 <웃음> 넌 죽어라 여민아 응. 너는 나를 죽인다는 거에 토달하지 못해 오우 오이히히 <웃음> <웃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저거면 귀엽게 나야겠구만 나중에 써야져 아, 어! 나도 있다! <웃음> 아 까비! 아 나도 할수 있었는데 아! <웃음> 어! 나만 삼아 남았다! <웃음> <웃음> 아 까비까비 저칼이구나 오늘은 즐거운 연주 시간이야 음. 오늘 내 멋있는 연주를 받고 전부 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줬으면 좋겠어 오 연주 시작할게 음. 쿨타임이 있어서 었어 어, 알았어 기대할게 그 위에서 피리도 불게 난 그러면은 발레를 줄게 춤을 줄게 좋아 우리 합창단이야 구독 이거 끌기는 어 됐다 됐어 뭐. 연주 시작 드디어 시작하네 오오 오. 오. 죽음의 곡인가 위에서 막 <웃음> 바이올린 엘리베이터를 위하여! 오오 바이올린이 떨어지고 있어! 와! 아! 아! 아! 이게 뭐야? 몰라! 어? 하지만 염증을 멈출, <웃음> <상황이 일어나도> <웃음> 염증을 멈출 수 없어!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말이야! 염증을 멈출 수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아! <웃음> 댕댕이가 연주 작가님 댕댕이가 아. 연주한거였데 저걸로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늘 아름다운 연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